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천안 갤러리아에 있는 애슐리에 도착했습니다. 어디 한번 먹으러 가볼까? 출발! 아이 너무 네 뭐하는거죠? 도대체 지 <웃음> <웃음>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. Vậy thì giám đ 밥이 너무 많 먹고. 아, 요 다섯 아요 먹는다고 해놓고 <웃음> 아, 무튼 애슐리 먹방을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미안해 요 불러